<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때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예를 들어서 5초 간격으로 영상처럼 돌리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가게 같은 데라든지 그런 건물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계속 계속 이제 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영상처럼? 뭐 요즘에는 메뉴판 같은 거를 크린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 에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프로젝터로 간단한 이제 영상처럼 해서 여기는 어떤 장소고 앞으로 뭐가 진행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할때쓸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초 간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슬라이드쇼가 될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시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일단 슬라이드를 켜놨습니다 자 이것을 슬라이드 쇼를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지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섯 개 슬라이드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종료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라고 떠야지만 정상인데요 이거를 계속 계속 반복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설정이 있어요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냐면 자 상단 메뉴에 있는 슬라이드 쇼라고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 쇼 왼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쇼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기 옵션에 있는 esc 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esc를 누르기 전에는 계속 무한 반복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일단 제가 한번더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면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모든 슬라이드를 전부 다 선택한 상태에서 전환을 들어가 볼게요 전환을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가면 다음 시간 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질문이 5초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0초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5초로 바꿔주시고요 이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모든 슬라이드가 5초마다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이제 전환 효과를 집어넣을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뚝 끊기듯이 바뀌니까 그냥 부드럽게 바뀌는 효과인 밝기 변화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밝기 변화가 되게 되고요 이것 또한 모두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후에 슬라이드 쇼를 누르게 되면 5초마다 자동으로 넘어가게 될거예요 제가 굳이 넘기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슬라이드 쇼를 내가 직접 눌러야지만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엄청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만든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로 가져가서 켰을 때 글꼴이 깨지거나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방지해서 애초에 저장할 때 다른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왼쪽 상단 파일로 가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저장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파일 형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파워포인트 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걸 저장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저장을 눌렀고요 이제 슬라이드 이 파워포인트 자체를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껐고요 바탕화면에 저장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파워포인트를 키지 않아도 바로 슬라이드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쇼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똑같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뭐 파워포인트를 키고 그런 거할 필요 없이 글꼴도 깨지지 않게끔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면 첫 번째 파워포인트 전환과 그리고 속도 설정 그래서 슬라이드쇼에서 옵션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파워포인트 쇼 파일로 저장한다는 것그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뭐잘 하거나 또는 신경 쓸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어 저도 이런 디자인들을 만드는 거나 뭐 메뉴판이라든지 그런 예쁜 디자인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자동 재생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캔바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자동 재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기에 다양한 디자인들을 만드실 수 있게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가면 은 템플릿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모든 디자인들을 직접 웹상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볼게요 보통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만드시거든요 교육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예를 들어 강사가 등장하기 전이나 또는 뭐 행사가 진짜 진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만 보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요거를 다채로운 손으로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고 이 템플릿 맞춤 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와 함께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든 13페이지 적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가지 많은 템플릿들이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하고 딱 6페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붙여넣기 하는 건데 그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복사를 해서 이동시켜 준 뒤에 여기에다가 3학년은 여기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가 하나하나 다 들어갔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줄 건데 여기에서 유형을 표준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아니라 자동 재생 이라고 하는 것으로 눌러볼게요 자동 재생을 누르게 되면말 그대로 계속 계속 자동 재생이 되는데 근데 이각 슬라이드마다 몇 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있는 5초 시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각 페이지에 적용되는 시간을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은 5초인데 음 그냥 3초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눌러서 확인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화려한 듯한 느낌의 자료가 만들어지죠 기다리면 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오 저는 파워포인트로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웹상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으로써 어, 여러분들도 꼭이 서비스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간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앞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자동 재생할 수 있게끔 하는 파워포인트 설정 방법과 저장 방법 그리고 캔바 활용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